자참 알려지지 않은 또 베트남 식당을 찾아서 그 17편 여기 왔거든요. 마켓츠 BBQ라고 써있잖아요. 그냥 구글 지도상에서 역시도 찾아보고, 여기가 제가 본 식당 중에서 평점은 제일 높더라고요. 그러니까는, 어떻게 해야 되나. 이게 5.0 만점에 4.9. 어, 그래서, 지금 가격 보시면은 뭐6 0 0 0 동, 뭐 3만 동, 뭐 이렇게 나와있죠. 뭐 베트남5 1 8번인데 가격이 그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거에 한 두어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뭐, 3천 얼마 하니까 똠영콩도 파네 이거 태국음식점인가? 자 아무튼 그래갖고 여기 이름이 마켓BBQ 라는 데고요 네,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토일렛? 자, 메뉴 잠깐 보시면은, 네, 요렇게, 네. 오징어모, 닭다리, 볶음밥. 그 다음에, 어, 망고주스 사진이랑 똑같이 나오면 진짜 진하게 나오는 거고. 그 다음에 뭐, 개구리도 파네요. 개구리 볶음. 네, 요거. 개구리 볶음. 그 다음에 뭐 스프링롤 튀긴 것도 있고. 뭐 이래저래 똠용 그걸 파는 거 보니까 여기 태국 음식점인가? 근데 그거 외에는 태국 음식이 별로 보이지는 안 보여요. 아 보이지는 안 보여? 뭐야? 보이지는 않아요. 이야, 여기 적나라하게 개구리 사진 보이네요, 그죠? 그다음에 이거 는 포크벨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는 돼지 뱃살. 그럼 삼겹살인가요? 네. 그리고 뭐 많이들 드시는 네, 이런 이거 뭐야 모닝글로리, 그죠? 네. 이것도 있고 돼지 아 포크넥 아 돼지 목살. 아, 스쿼트, 네. 오징어. 우리나라 오징어 비싼데. p 네. 크 r 레스 r 가슴살, 뭐 이런 거도안 먹고. 근데 대충 다, 어, 뭐 많이 보던 음식들이에요. 뭐 저는, 네. 네 일단 한 번, 네. 뭘 시키지? 뭐밥 하나 시키고, 반찬 하나 시키고, 야채 하나 시켜야 되나? 네. 일단 한번또 시켜보고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메뉴를 시켰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네. 폴크밸리 55,000 동약 그러니까 2,250 원 정도, 2,200 원. 네,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또 환율이 좋으니까 요거 시켰는데 이집 이제 이름이 어차피 마켓 츠 바베큐잖아요, 시장의 비비큐. 그래서 어, 시켰더난 요리가 다돼서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, 네,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나와요. 이제 이렇게 나온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이야. 여기 옆에 저파로 갖다 줬잖아요. 네, 저게다 이제 알아서 니네가 구워서 먹어라.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. 신기하네요. 희엔이 한 번, 네, 구워보는데, 희엔 빨리 구워주세요. 네. <웃음> 자, 이렇게, 아, 가지, 가지를 먼저 넣었어요. 아, 오케이. 자, 그리고 그 옥토퍼스, 옥토퍼스도 시켰는데, 이거 뭐예요? 문어인가요? 왜? 사이즈는 문어 사이즈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아무튼 이렇게 또 나왔어요. 아,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 먹는 거야. 아 이거 맥주 먹어야 되겠네. 근데 네, 저는 술 먹으면 피똥 싸서 안 돼요. 자, 아무튼 오, 맛있겠다. 손님이 네 저희밖에 없어요. 자, 이렇게. 자, 그리고 이제 베트남 식당에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. 이렇게 뭐 물건을 파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이거 사 주세요 어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오는데 지금 한 분이 또아 오실 줄 알았는데 아 저분은 아니네 <웃음> 저분은 식당에 납품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런 분들인 줄 알았으면은 그좀 제가 영상 좀 찍어서 아 베트남 식당에서 밥 먹으면은 어 이런 사람들도 오고 이런 일도 있고 이렇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네 아 여기는 또 맥주 회사 직원이 네. 마스크 쓰고 아유 힘도 좋아 저큰거두 개를 타이거 맥주 에서 직원인가봐요 아 수고했네 무거운데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 슬슬 익혀가면서 이거 먹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메뉴 나오면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야채 항상 시키는 거 모닝글로리 네 며칠 전에 갔던 식당의 모닝글로리는 정말 환상이었는데요 왜냐면 마늘 같은 것도 싹 튀겨가지고 막 향도 되게 좋게 해서 올려주고 양도 진짜 많은데 이제 은 약간 양은 좀 적네요. 응. 보시다시피 네 삼겹살이 맞았어요. 코코벨리는 삼겹살이었어요. 자모닝글로 한번 먹어보죠. 모닝글로리. <목소리> 이게 뭐랄까 너무 맛있다는 아니고 그냥 거부감 없는 맛 제가 워낙 며칠 전에 너무 맛있는 집을 가서 먹었나 봐요. 아니 어? 고맙습니다여기야채 네. 똑같아 우리나라. 이렇게 이렇게 이 고기를 이게 야채 고기를 싸가지고 내 네. 먹으면 된거봐요 이거 다 익었어요? 예 이렇게. 오케이. 이렇게 해서. 한번 먹어볼게요 음 고기 맛있어요 음 수프량도 아주 적절하게 잘 섞이고 와, 고기는 맛있네 모닝글로리는 그냥 그랬는데 음 지금 또돼지고 이렇게 희연히 또기서 올려줬어요 아 우리 엔 너무 착해요 진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레몬 소금인데요 이 네, 레몬 소금에 삼겹살을 이렇게 네, 또 찍어서 아웅 먹으면... 음...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<웃음> 우리가 소금하고 참기름장은 많이 먹어보잖아 근데 레몬이 들어가니까 더 고기가 상큼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음~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게 이건데 음~ 간장하고 고추 근데 베트남 고추 진짜 맵잖아요 근데 고추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간장에다가 네 이렇게 넣어서 간장에 고추 향만 배기하는 거야 이렇게요 음. 오케이 그것도 희연이 또나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늘을 또 시켜줬네요. 아유, 이 세심한 배려. I love you h e 자, 해산물 면도 나왔어요. 근데 이 집이 다 좋은데 양이 좀 적네.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적어요. 그냥 조금 기분이 좀안 좋은지 려고 그러네. 나 많이 먹고 싶은데. <웃음> 자, 아무튼 네, 또 역시 면도 맛있게 먹도록 하지요. 다 먹었습니다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까 전에 나왔던 돼지 고기는 저 하루에다가 고 먹었을 때어 네, 돼지 고기는 먹을 만했어요 어, 맛있다 이러고 먹었는데 네, 모닝글로리는 조금 싱겁고 그다음에 저그 쭈꾸미인가요네 쭈꾸미는 하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중국사 중국 애들이 그냥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오징어 뭐 이런 비슷한 종을 다 잡아가니까 그냥 비싸서네 베트남에 이제 싸니까 쭈꾸미는 무조건 베트남 쭈꾸미죠 그래서 한번 먹어봤고 쭈꾸미도 그냥 그랬어요 저는 네. 그 다음에 면 시켜서 해산물 면 시켜서 먹었는데 그 노란색 라면 면발 있잖아요 그건데 양이 적은게 아니더라고요 네. 역시 먹기 전에 욕심을 물어 안되고 맛은 역시 또 면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뭐 토마토 넣어가지고 약간 살짝 퓨전식으로 음. 한것 같은데 그냥 뭐 조용히 편안하게 먹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막, 그 구글 지도상에서 본 것처럼 5.0 맞점에 4.9는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